가 일이 잘 나오는 거아 그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 눈물이 날것 같아 까요 네. 아니야 너무 멀리 가면 안돼이 정도야? 괜찮이 <웃음> 어, 네. 네, 정도? 아, 내 뒤에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색하다. <웃음> 어사람 사람 많아서 <목소리가> 어색하다. 아색해져야돼하다 네, <웃음> 어색하다. 어색하다. 어색하다. 어색하도 어색하다. 어색하다. 어색하다. 어색하다. 어색하다. 어색하거 어색하다. 어색하다. 어색하다. 어색하다. 어색하다. 어색하다. 어어색어 가야되니까 네, 인정을 네, 네. 합시다 앞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고 좋은거 같아요 안다 키가 안다 간단나다 아니 큰일 생겨 앤디를 아, 가져왔어야 됐나? 그럼... 작가님 포칼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오늘 진짜 날짱이다또딱기 감사합니다 맛있는척 근데 병이 안 따져있는게 보이기 때문에 맛있는척을안 하겠다 아, 그래요? 응. 나도 들고 있으니까 약간 이상해. 아, 사진 잘 나오는데. <웃음> 이게 포카를 들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죠 가자. 가이게안 예뻐서 위로 올라가는데. <웃음> 네. 익숙하 오빠 이거 안 보여요? 네. 어깨가 너무 쏙 올라가서 얼굴도안 보여요. 나한 담기나요? 그 방향 담길 거예요. 그게, 아픈 일이 나. 고생하러. 한 번만 손좀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안 잡혀요? 채혀요 치마! 어, 안돼 근데 더 떨어져서 빨리 떨어져 주세요 진짜 떨어진다 진짜 떨어진다 진짜 떨어지는데 진짜 떨어졌어 근데 언니가 와야 그복을 입는데 언니가 치마하 갖고 있어요 마린 룩의 반지메씨 이쪽을 봐야 돼. 해가 지금 왼쪽에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요. 네, 그 정도. 면여기이 들어왔는데. 그 저기. 뭐, 될것 같아요. 어차피 오시면 드릴 건데요. 뭐 많이 마시게 해도. 의심되는데? <웃음> 이정도 의심되는데? 어허 아, 어허 어허 가능성 있어 어머 아, 아나 지금 내, 내려 니네 보여? 그랬는데 30분 있어보고아 지금 나갔어 집에서 <웃음> 나가고 있어 아 지금 나갔어 나 아,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금방이야 이랬는데 나 끝날 때쯤 오고 안돼 빨리 와 그중에 병원, 병원이니까 병원 갔다올라길래?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쓰면 은근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먹어서 지푼처럼 생길거야아 어, 오늘 두 번이나 전화 왔구나 <웃음> 아니야 꽃은 피지마안 뗐어요 저꽃안 띄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웃음> 근데 나 이거 깎아도 되게 신경 쓰지 <웃음> <웃음> 어? 작가님 어, 어, 어, 그런데 오늘 오늘, 오늘, 내가 오늘 핀인데 내 아이덴 핀이아 진짜? 어 <웃음> 뺏었는 내가어 다시 얹어요? <웃음> 어? 여기가 <웃음> 없으셔 이거 범어 <번드로? 웃음> 우리 저기 앉아있거든요 저기에? 어디? 저기 그래. 어디야? 여기 보세요. 여기? 아! 진짜 이상어 거기서 찍는다고? 어? 이 괜찮은데? <웃음> 괜찮아. <웃음> 아, 그거 같다. <웃음> 하나는 하나 <웃음> 여기 있어하나를 여기 붙어. 이 어! 헐! <웃음> 어, 술마다 빠질 줄 알았어. <웃음> 깜짝 놀랐네 나 진짜 놀랐어 언니의 그림자 반지 이거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헤헤다 헤헤다 여기서는 진짜 지금 안에는 못 찍어 그러니까 여기 물 들어오면 못 찍어 구토 타이밍 구토 <웃음> <너무> 타이밍 구토 <웃음> 타이밍 구토 <웃음> 타이밍 <웃음> 이거 베트남 영화 아니죠? 베트남 영화? 구토 <웃음> 타이 굿다이굿다이굿다이 g 사장님, 굿다자 떼는 게 맞겠는데? 다게 <웃음> 던지겠습니다. 바람이 앞으로 너무 건져도 아마 옷밖에 안뜯어우수영이다리 <웃음> 네, 미안한... 조금 내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명예에서 다리가 너무 짧아보여다리가짧 음, 맞는데? 어. 내가 <웃음> 다리 짧아서 맨날 내리거든. 올리는 순간, 바로 나면. 어, 기다이시죠 있네, 이거너어나지 느낌이 있다. 나주름끼야 이거. 반대큰게보여 너무 은하고반가 같으니까 그냥, 그냥 뭐 손가락 사이에 끼고서 그냥, 어. 그냥, 어, 그 정도. 때려가면 돼. <웃음> 제 반대로 갈까요? 음... 그래야 그림이 이쁠 것같아 그러면 세영이가 조금 더 이쁘고 세영이 조금만 더 들어오고 명치 조금만 더 들어와요 근데 표정이... 합격하다 합격하기 싫어 아... 합격하기 아, 싫다 너무 직구하기도어져요 반대로 갈까요? 방... 저, 아, 저쪽으로 저쪽에서... 가... 저쪽으로 가서 역방으로 찍는 게갈것 같아요 음. 얼굴에 그림자가 너무 심하게 돼 <웃음> 병, 병으로 가려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 너무 인위적인가? 진짜 찍어보맨 선배 티꺼 여기가 진짜 예쁘긴 이렇게. 예쁘다 어디? 여기가 진짜 예쁘다 음. 그러니까, 저쪽에 비해서 오씨 여기는 이렇게 찍으면 예쁜데? 어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위에서 찍고 이렇게 찍고 여기는 아 근데 이거 있 왜? 이 땜에? 나는 인스타는 4대5잖아 아? 인스타는 4대고잖아사진 아이씨 폴다 찍어놓으면 뭐해 이거 다 잘랐어야 되는 거예 중간을 잘라서 가까이 <웃음> 중간을 잘라서 가까이 한 폴로에 조 몸이 너무 뒤로 가긴 해가지고 관각이 없고, 머리 두개 나온다 두 개? <웃음> 아니 언니 가만히 <웃음> 있거든 고 착하고 갔겠다 광고로 <웃음> 찍는 거야? 얼굴 색이 재는 거 아니지? <웃음> 아니야, 아니, 전혀 아니야. 아니야, 사진 올렸을 때폭이몇센치입 올려줬어. 고개를 너무 숙이게 되면 그림자가 되니까 아. 약간은 들어줘야아니 지금 여기서 찍으면 안 돼. 빛이 안 맞아. 아, 럼 저기 같이 찍어보자, 빨리 찍고 나가볼 수 있어, 얼한만 찍고. 무섭다 <웃음> 진짜 뽀뽀할 것 같아 좋아, 이제. 아 이제 아나 순간 언니가 나 뽀뽀할까봐 걱정해가지고 <웃음> 섹시한데? <웃음> 내 스타일이야 언니 번호 좀 주세요 언니 거 금방 나와 내 생각에 언니 거 금방 나와서 나트 이래서?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 이친구려다 차지. 근데 뭐가 더억이길래이가이 길러. 이친구이러이친구이 길러. 이 친구는 1억이 길러. 이 친구는 1억이 길러. 이친이 보면 안 돼. 구는이 길러. 이친구이 길러. 이친이이친구러이는러지는줄알았는데 아가님이 자꾸 이쪽 보세요 얼 얼굴, 얼굴, 얼굴 더 돌리세요 할 때마다 어 목을 풀어트리시려는 건가 나나 방금 이제 사진가 같아서 이렇게 찍잖아 이렇게 몸 이쪽으로 돌리는 거몸 돌리세요 돌리세요 어디까지요 뻗어트리려는 대량. 내가 왜친구내를 네. 너무 나한테 너무 붙어내. 어, <웃음> 다들 어, 너무 붙어내. 어, 너무 붙어. 이게 다 언니 사랑하는 진음 처음에 그렇게 하자라는 <웃음> 상이 나를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붙어 있어. 저번에도 그 빨간 고발을 찍을 때도 갑자기 <웃음> 어, 갑자기 막키스치을찌을려고 어, <웃음> 아, 이상하게 언니한테는 갈 수밖에 없는 말, 매력이 있어 이거 옷 잘라가지고 갈란차 위에까지 다녀요 어, 어 지금 이거 치간 다녀서 똑같이 다왔는데 치달소 오늘 무슨 그 짝, 그 짝, 동네 림 <웃음> 같은 거다 해보고 오늘 모든 학교물은 다 찍는 중 <웃음> 걔네 되게 예 색이잖아 쇽! 맞아 <웃음> 이런 약간 이런 느낌에 이런, 이렇게 느낌인가? 나를 을때이것저것해놔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제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비가 올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거 저거 저거 너무 너무 육상, 육상부처럼 뛰는 거아니야 심심한 엄청 벌렁걱거렸어 근데 이거 원래 높은 데서 높은 데로 뛰는 거 알죠? 난간에 어. 난간에 그렇게 맞아. 뛰는 데아니 나온 거 같아 무식했어 <웃음> <부직근했어. 웃음> 괜찮아? 발목은 안 다쳤지? 야 이건 확실하지 않니? 오! 다리를 좀더 뻗었으면 좋겠어 다리는 내가 버스에 하면 돼 와... <웃음> 맞아 야, 너너 너 방송 안 봤지? 지금 우리 얼굴 다바꿨다에한 명이 ]잖아. 눈을 감았으면 다른 얼굴을 가져와서 붙였어 <웃음> 나 들었어 고개를, 들었어 고개를 한 번만 들고 찍 언니 그거 내거야아 그래? 어 고개를 들고 잠깐만 들고. 그냥 밑에도 보느라고 아 들어서 다 찍으면은 저 얘기해주세요 제가 한번 하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저 무선 폴러블? 아니 아니야 그 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여기를 서서 이렇게 가지고 언니 쳐다보는 거 점수 아 여기서 이렇게? 네 그래, 지금 와도 돼아 그래요? 같이 갔어요? 어. <웃음> 아니에요 네. <웃음> 저기서 포즈를 막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림자 괜찮아요, 명의 얼굴에? 그래 여기가 어, 어, 멋지네, 지가 멋지네, 지가. 어? 아,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괜찮아, 멋이. 자, 명의씨 쪽으로 고개 조금만 더 돌려줘요, 얼굴 더. 너무... 아니, 나를 네, 보지 네, 않아도 되는데, 네. 얼굴 아, 너무 안 보여서. 자, 눈 떠요. 여기 봐, 여기 봐. 고개 들고. 여기요 어 저희 잠깐 나왔는데 어 그래? 어디? 내꺼 어디? 근데? 언니가 호소까지 포함해 다 돼. 나 누구야? 토스 토스트 어딨어? 토스트 어딨어? 입에 뭐 하나 물고 있어야지